안녕하세요 자반증 주치의 동경환원 김유원장입니다 오늘은 몸에 있는 붉은 반점, 색소성 자반증은 아닐지 집에서 간단하게 체크해 볼수 있는 1분 자가진단법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, 붉은 반점이 군데군데 모여서 나타난다 두 번째, 붉은 반점이 고리 모양이나 동전 모양으로 나타난다 세 번째, 누르거나 문질렀을 때 사라지지 않는다 네 번째, 반점이 사라진 곳에 갈색의 색소침착이 남아있다 다섯 번째, 휴식할 때보다 활동 후에 반점의 색이 더 빨개진다. 여섯 번째, 반점이 생겼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한다. 일곱 번째, 시간이 지나면서 반점이 점차 번진다. 여덟 번째, 반점이 생긴 부위에 괴사나 통증을 동반하지 않는다. 아홉 번째, 고혈압, 당뇨, 고지혈증이 있다. 열 번째, 반점이 생기기 전에 항생제를 복용한 적이 있다. 열 가지 중 해당하는 증상들이 많아질수록 색소성 자반증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 네 오늘 은 이렇게 집에서 간단하게 색소성 자반증을 진단해볼 수 있는 자가진단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자반증 전문의료기관에 내원하셔서 상담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